자, 다시 돌아온 DK입니다. 안녕. 이게 뭡니까, 대체? 브라인 끓이는 거고, 여기 한 지분이거든요. 네. 그래서, 색깔을 보면 원래 좀 티가 나는데. 네. 얘가 점심에 먹인거고 얘를 이제 오늘 저녁으로 먹여야 되고 요걸 네. 내일 아침에 먹일 예정입니다 하루에 8시간 간격으로 3번 급여하고 있고요 최대한 신선하게 새끼를 공급을 해드려야 얘들이 이제 좀 잔병 없이 잘 큰다는 심리적 안정감 같은 그런 아. 겁입니다한 네. 번에 다 먹여요 저 양을? 네한 번에 다 먹이고 딱한 한 통을? 네한 번에 다시 채우고 세개가한 세트로 같이 파는 거예요? 아니요 하나당 하나당 여기 보시면 이 분대기가 있어요 네. 이 분대기에 이제 3개 연결돼 있고 시네랑 제품인데 어, 가격이 좀 나가요 또 이게 판매가 이거 하나가 2만 원이 넘을걸요 아닌가? 아. 하여튼 만원 후반대는 확실해요 네그정도 해요 시네랑께 좀 편한 거는 그냥 제끼면 돼요 제껴서 그냥 부면 됩니다 우와 네, 그리고 나서 일단은 물이 좀더 들어갈 때 물은 수돗물 넣어도 돼요? 안 되죠 정수기 물? 네 정수기 물인데 냉수 안 되고 그냥 정수 정수 그럼 뭡니까 그건? 봉자석이요 그, 음, 자석 탈각, 탈각 제거하실 때. 이제 부화되고 나면 이제 탈각들 잔뜩 나오잖아요. 네. 장내에서 소화장이나 이런 걸 일으켜서 이제 돌연사하게끔 만드는. 이게 시중에서 되게 싸요. 근데 저 완전 바보같이 공부상가 가가지고. 네. 이게 10만원이에요. 저거예요 예. 네. 수족관 좀 큰데 가시면 만원이면 사요, 만원이면. 넣으면 끝난다고. 어, 넣으면 끝이야. 근데 진짜 넣으면 끝이에요? 끝은 개, 아니. 하여튼. 자력이 센데 음. 여기 음. 지금 탈각이 왜 있어? 음. 탁이야! 뭔 세기야 아, 이게 원래 붙어야 된다? 네. 원래 좀 물을 좀더 담으면, 이렇게 담궈 놓는 이유가, 혼자서 이렇게 휘저으시는 분들 계신데, 어차피 자력 약해가지고요. 이거 휘저으면 붙었던 탈각 다 떨어져 나가요.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세워두시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. 아우, 무거워. 그래서 드셨으면은, 이제 요렇게 되셨던 거는 다시 이제 꽂아주시면 돼요. 일단 물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소금을 붓거나 하시면은 조금 그러니까, 물. 살짝만 음. 넣어주시고 지금 계량 스푼인데요. 일단 큰 쪽이 1g이고 작은 쪽이 0.5g이에요. 네. 저는 일단 천일염을 1을 넣고 알을 0.5g을 넣어요. 저거 기준으로? 네. 네. 그러면 은뭐 부하율 괜찮더라고요. 음. 제가 볼 때는 네. 스푼으로 넣어주고 0.5g 네. 거의 다 써서 네, 이렇게 넣어 주면 끝입니다. 정수물? 네, 정수물. 냉수로 넣으시면 안 되고 정수로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한요 정도, 요 정도 남겨 놨습니다. 초당 두 방울에서 세 방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초당 순두부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뭐, 뭐라고요? 초당 순두부. 맛있죠? <웃음> 아, 정말 싫다. 자, <웃음> 어쨌든 브라인 틀체에서 제가 써본 거는 이게 이제 이중 망이거든요. 이중 망으로 돼 있어서 제일 잘 되는 거 같아요. 온도가 계속 잘쳐 써고. 아, 진짜. 어, 이렇게 헹구다가수돗물좀 들어갔는데 그 정도 괜찮나요? 네. 최대한 탈각이 하나도 안 나오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이게 지금 한, 한 수조에 들어간 게 아닙니까? 아니요. 이제 나눠 먹을게요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. 없네요. 없죠? 예. 네. 정말 좋아요. 괜찮아요. 이중망. 네. 브라인 시민편은 네. 이중망을 사아이 제품을 네. 사랍니다. 이런 식으로. 살아있나요? 네, 다 살아있는 겁니다. 야 갑니다. 영화기를 끄셨는데 왜 끄신 거예요? 이 브랜드 주시기 전에. 레인바에서 아, 물살이 나오면 네. 이게 이제 아무리 여기 급여통에다가 넣어도 금방 날아가요 다. 아 그래서 넣어주면 <웃음> 네, 저렇게 난리가 나요. 네? 얘네만 줘요 이거? 지금 딱 이만큼 양이? 어 아니요 이제 요렇게 요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8정도의 비율을 얘네가 먹고 나머지는 이제 얘네 동생들 2주, 2주차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아 2주정도 난다? 네네. 저 친구들 지금 4주차고요아 얘네가 2주차? 네 얘네 2주차네요 어... 브라인 누리내리네 야 이때까지만 해도 디스커스랑 크게 구분이 없는 거 같아요 아 맞아요 네. 네, 지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먹죠 그래서 배가 이제 뽕뽕해집니다 주황색으로 음. 이건 이제 남은거 뭐죠? 이제 저기 지금 날라다니기 시작한 이번에 태어난 애들 걔도 먹어요? 네 날라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브라잉 급여 하셔야 돼요 네. 네 넘어갑니다 자 저는 곰돌이를 따라갑니다 일주일정도 일주일 네, 된 애들 일주일 정도? 이제 막 날라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음. 지금 이 머리 꼬물꼬물한 애들이 먹는다는 거죠? 네, 그러니까 아직 붙어 있는 애들은 먹을 준비가 안된 거고 아, 날아다니는 애들, 네, 날아다니는 애들은 아, 이제, 예, 예. 네 먹기 시작할 겁니다. 아 예, 먹겠다 얘는. 아그 뭐 포커스가, 오 어, 먹었다. <웃음> 와 잡혔네 그게. <웃음> 보는 목적으로 2층으로 이제 신이 났어. 난이 났다. <웃음> 네. 움직임이 달라졌다. 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브라인 실험편의 DK 워터튜브의 마크였습니다. 애니몰로 <목소리> TV.